이세 계획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1,683개의 질문 중에서 한1 진짜 1500개요. 500개 정도는 이 질문인 거 확실해요. <목소리> 저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아쉽게 그냥 지나갔던 4월 6일 우리 <목소리> 희쁨이와의 결혼 기념일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박수. 와! 와! 근데 내 인사 안 하는거야? 그래 자기도 인사해 제 옆에 이제 결혼 2년 차이신 아주 어여쁜 제 와이프 히쁨이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히쁨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음> 부끄러워 할 거면 그냥 넘어가지게 됐어 <웃음> 저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설문지에다가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려 1683개의 질문이 달렸어요 정말 많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목록을 쭉 보니까 질문이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스킵을 하고 좋은 질문들만 좀 선정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 난 솔직히 말하면 항상 그래. 아, 어, 뭐야. 아, 나도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진짜 그래. 아, 어, 뭐야. 사람들이 와서다. 왜 이래? 왜 답변이 그렇게 쪽팔렸어? 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나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막 이러면서 막뭐 산다! 이런. 아무것도 안샀다이색아 <웃음> 자기는 어때? 나? 응. 음. 어, 내가 설거지 하기 싫을 때 설거지 해주는 게 사랑스러워 오늘 같이 맞아 오늘은 아주 그냥 자기가 난리가 났었지 원래 오늘 휘쁨이가 설거지 하기로 했었는데 얼마나 하기 귀찮겠어 하면서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하고 바로 설거지를 했죠 근데 제가 원래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맨날 하거든요 그냥 밥 먹고 바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좀 그런 날 있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 그런 날 그게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 그제도 그랬고! <웃음> 그제도 그랬지! 기쁨님과의 신혼 첫날 어땠나요? 우리는 신혼 첫날이 없었어. 이제 그거지. 4월 6일 멋있깽이 하고 멋있깽이 그니까 러 우리는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뭐라고 해, 동사무소라고 하냐? 어, 맞아. 거기 가가지고 결혼 신고서 작성하고 끝이에요 우리가 부부로서 한게그리고 우리 그 아버님 어머님이랑 어. 밥 먹지 않았나? 증명인이라고 하나? 어 그치 그게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같이 그냥 같이 횟집 음. 가가지고 어 맞아 해먹었어 맞아요 그냥 코로나 끝나면 비쁨이랑 진짜 신혼다운 신혼을 너무 보내고 싶어요. 맞아요. 여행도 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신혼집이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2023년 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딱 1년 남았지. 아 진짜 얼마 안남았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신혼을 제대로 즐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혼수도 사. 맞아. 요 아, 정말 아, 행복할 아, 거야. 그니까. 결혼하고 집 인테리어에 대해 같이 의견 나누신 게 있다면 알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 지분은 99%가 희쁨이 겁니다. 맞습니다. 저 솔직히 하우스 플리퍼 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주관도 생기고 그랬는데 막상 저 혼자 살때 희쁨이 만나기 전에 저 혼자 살 때는 근데 막 엄청 쓰레기장은 아니었는데 어. 진짜 그냥 남정네 혼자 사는 집이 있잖아 되게막 뭔가 정리가 안돼 있는 느낌이고 더러운 건 아닌데 식류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다 쑤셔 넣는? 제가 제일 충 중요한 게 뭐냐면 라면 봉다리 그 컵라면 과자? 젤리? 그런 거를 쿠팡 박스 있잖아요 진짜 좀큰거 그런 박스에다가 다쑤셔넣은 거야 <웃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왜 그렇게 살았나 싶었는데 옛날에 희금이 만나기 전에는 저도 참 모자란 사람이었죠 희금이가 이거저거 다 해줘가지고 저도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는 하게 된다면 아마 아이디어의 한 80-90%는 히프이를 따르게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은한 10% 정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어, 그거를 말만 해 어, 조율을 하고 <웃음> 근데 결국엔 또히프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세 계획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1683개의 질문 중에서 한 진짜 1500개요. 500개 정도는 이 질문인 거 확실해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자기가 얘게. 일단 계획이 없고요. 저는 아이에 대한 뜻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 것도 솔직히 좀복잡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좀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세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근데 제 입장은 좀 달라요 저는 이세 계획을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히쁨이가 지금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으면 제가 막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언젠가는 이세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키우면서 나도 되게 많이 성숙해질 것 같고 우리 둘중한 명이 먼저 떠날 거 아니야 그럼 난 그, 그거를 혼자 버텨낼 자신이 없어 싫어 자기랑 나랑 같은 한날한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많은 것들을 내 다음 세대에 물. 눌려주고 싶은 거지. 인간의 삶은 반드시 유한하기 때문에 난 진짜 이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고. 근데 나 아직 자기 의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고 싶은 걸. 아이와 나누고 싶지 않아. 아직. 그럼 아이 낳으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자기한테 사랑을 더못줄게 뭐야. 맘마매야. 난막 지금 빨리 애 낳자 이런 건 나도 아니야 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럼 그거 저거 하고 싶은 것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 있으면 뭐떻게 가노 근데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이사는 하고 계획을 가지든지 말든지 해야겠죠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자 다음 어떻게 만났어요? 데스티니. 이거는 우리 방송 많이 안본 거야 맞아 그래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답을 해드리자 원래 제가 합방 멤버 중에 다곤이 아시죠? 다곤이. 다고니. 다곤이의 시청자였어요. 그지? 맞아. 자기가? 그 다곤이가 저랑 같이 롤 하고 있다가 어야힙뿌마내 아는 형이 같이 롤 하자고 하는데 불러도 되나? 이래서 내가 어 그래? 이러고 누군데? 이래서 플레임이래니까 어롤 플레임이래니까 아니래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웃음> <웃음> 이렇게 다곤이랑 셋이서 이제 게임 자주 하다가 서로 이제 플레임이랑 저랑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때 저는 막 일하고 바쁘고 있었는데 플레임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하냐고 제가 그때 솔로여가지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계속 저한테 막 연락 오고 치근덕거려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 뭐야 얘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막 <웃음> 그렇게 넘겨짚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2018년 11월에 지스타였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어, 커피나 한잔 하자 하면서 커피 마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있냐면와얘랑 진짜 몇 개일이 없겠다! 후! <웃음> 아내 스타일 전혀 아니네! 이러다가 이제 그 11월에 지스타가 끝나고 12월이 달제 생일이에요 응 음, 음, 음, 음. 근데 제가 12월 달제 생일날 제가 서울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플레임이 일 없으면 대전 내려와서 우리집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 이래서 내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이씨, 얘나 좋아해가지고 부르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그래도 저도 심심했기도 해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건 정말 그게 없었어요 남자가 이면덕 어, 남자가 좀 치면 덕분에 아, 어, 근데 엉덩이 박박 긁으면서 그때 파란색깔 긴 팬티 <웃음> 바지 그거 입고 한결같네 정말 어, 족발 먹을래? 그래 그래서 족발 먹고 뿌꾸 산책시키는데 그때 제가 한창 조금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좀 힐링이 많이 됐어요 편안하게 저를 대해주고 뿌꾸가 너무 내 마음에 컸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를 대해보니까 이렇네 뭐지? 뭔가 너무 많이 스킵된것 같은데 근데 좀 되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우리가 진짜 그냥 친구로만 지낼 수도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희쁨이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제가 의지를 할수 있게끔 맞아요. 해가지고 희쁨이가 저한테 마음을 정말 많이 열어줬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요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애교를 부리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는 편인가요? 우리 스킨십 엄청 많이 하는데? 엥? 나... 어떤 남자야 아... <웃음> 서로 입장이 달라 지금 <웃음> 아 저희가 뭐 뽀뽀 뭐 그런 건안 하고 그냥 뱃살 만지기 그거 스킨십 아니야? 뭐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스킨십 거 스킨십 하는데 그냥 엉덩이 맞지. 정말 운우 숭해 약간 막 애정 넘치는 19금 스킨십 이런 거아 그런 건안 하지 둘이 찰싹찰싹 때리는 거 잘해 어 맞아 그냥 어. 찰지구나 이러면서 찰싹 <웃음> 때리고 <웃음> 그러고 그냥 가는데요? 예. 어. 아직도 양말 직접 신겨주나요? 이거 자기 유튜브에 있는 건가? 음. 자기 유튜브 쇼츠로 그거 조회수 많이 나왔던 것같아 쇼츠에 제가 희범이 양말 신겨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달린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되게 많이 사랑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주 최근에도 제가 양말을 신겨줬었습니다. 어, 맞아요. <웃음> 근데 또 양말, 내가 막 투덜투덜하면서 갖고 오면 '아, 이 양말 말고...' 아, 신양말 갖고 와요. 맨날 그래개패고 싶어. <웃음> 만약 본인이 지금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거로 가버려서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면 과거의 아내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뭔 소리야 이게?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과거로 갔는데 자기날 아예 모르고 아... 어. 내 자기가 만약에 과거로 갔으면 아 그러니까 나 상대방은 모르고, 모르고 나만 기억이 온전한 거야 응, 응.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난 자기 처음 본 순간 <웃음> 야 인싸 나 이러고 있으 겁나 티날 것 같은데? <웃음> 뭔가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나 엄청 조심스럽게 대할 것 같아 왜냐면 난 자기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부였을 때의 마음이랑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은 완전 다를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허튼 짓 해가지고 제 싸이코야. 뭐 이렇게 딱 자리 잡히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근데 거. 근데 난 처음부터 자기가 어쟤 뭐야 싸이코야 이 생각했었는데. 내가 막 자기한테 여보 뭐, 막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도 안 하잖아. 자기 나한테 야야 <웃음> 야, 저기요 임시 저기요. <웃음> <그냥> <웃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거리감 주진 <웃음> <웃음> 않아. 으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건 못하겠다. 똥 싸는 건 이해하는데 똥냄새는 이해 못해. <웃음> 어, <그걸> 아그만해 <웃음> 적극 공감합니다. <웃음> 아 그래. 우리 가끔 그런 얘기했잖아. 뭐 인터넷에서 남의 일로만 들으면 되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은 평소에 이제 행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치킨을 시켰어. 근데 한점 맛없는 박살만 남겨놓고 내가 그걸 다 먹은 거야. 그럼 다음 날에 자기가 어 치킨이다 하고 딱 봤는데 진짜 박살만 잔뜩 있어. 그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걸로 치킨 마요 해 먹어야지. 아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우리 그때 얘기 나눈 거 있잖아. 아 이 치킨이 정말 맛있었나 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나 그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되게 화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쵸.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니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 먹었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뭐 나는 이제 얼마나 맛있었으면 나는 국물 말아 먹어봐야겠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겠죠. 이제. 먹은 사람은 쭉쭉 쭈뿌 와가지고 너무 <웃음> 맛있었어. <맞아요>. 이렇게 지어 <웃음> 그래 그래 이 새끼 우리 자기 그렇게 맛있었어 이러고 여기 맛있었나보네 다음에 또 먹자 이렇게 넘어가겠죠 저희랑. 웬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죠. 그죠 만약에 코로나 끝난다면 휘쁨님과뭘할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기. 어 무조건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최일순이야 우리 진짜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어 맞아요 우리 펠동부 애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단체로 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커플인 친구들만 불러서 이렇게 가던가 그냥 가정을 한 거니까 그쵸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있으면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 자기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야? 일단 가까운 데 가고 싶어 그냥 일본. 동남아 아마 일본도 좋은데 일본은 우리 형님이랑 가고 싶고 난 동남아 가고 싶어 같이 해보고 싶은 데이트 난 바다 또 가고 싶어 난 놀이공원 하, 제가 놀이공원. 얼마 전부터 계속 놀이공원 얘기했거든 요 놀이공원 노래 불렀어 얘 놀이공원 한 번도 안 가봤대 맞아요 저 놀이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롯데월드 올해 꼭 가자 좋아 난 자기랑 육3빌딩이랑 롯데월드 가보고 싶네 아직 결혼식도 안 하셨고 웨딩 포토도 안 찍으셨는데 원하시는 방식, 컨셉 등이 있나요? 저는 디즈니요 디즈니 공주의 그 드레스를 입고 음. 나는 올라프, 자기는 엘사 어? 저는 근데 웨딩 포토에 대해서는 뭐 딱히 없고 결혼식은 약간 좀 생각이 있기는 한데 희뿜이랑 좀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기는 해요 약간 야외식장이라거나 주변에 좀 식물 많이 있는 제가 가든 같은 것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저희 애들 고양이 둘, 개 하나 가가지고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 매년 찍고 싶어 원래 결혼기념일 날 사진관 예약해가지고 5시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딱 우리가 코로나여가지고 못 찍었네 플레임님은 힙붐님한테 악플이 달리면은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던데 힙붐님도 그런적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당연한 거에요히쁨미가 이제 저에 관련된 악플을 보면은 진짜 화를 엄청 많이 내는데 제가 막 진정시켜요 제가 플레임 영상은 안 보는데 플레임 댓글은 다 보거든요? 나도 악. 모르는 댓글을 어. 얘가 다봐 그거 캡처해가지고 플레임한테 보여줘 이거 삭제하라고 올 보기 싫으니까 삭제하라고 <웃음> 그럼 난 바로 내네 이러면서 지워 님들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봅니다 참 개든 오백 개든 이백 개든 제가 다 봅니다 서로 자기 자신 까내리는 거는 괜찮은데 어 맞아요 우리 상대방을 까는 거는 진짜 못 참아 지구 끝까지 쫓아가지고 법적 대응할 거예요 지구 끝까지 챙겨 까가지고 나는 개귀등할 틀. 각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아니 없었어 나 원래 비혼이었어 아 맞아 희이 비혼주의자였어 원래 결혼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저는 환상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환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딱 꿈꿔왔던 이상적인 나이 영상 끝으로 들어가 볼게 어 그래 너무 피곤해 지금 음. 질문을 한 30개 정도만 봤는데 지금 새벽 1시거든요? 히쁨이가 너무 졸려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부 Q&A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2부 마저 찍어보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다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밤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녹화 종료 Mm-hmm.